모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콤플렉스 제 턱이 이제 좀 많이 나는데 보시면 이렇게 주걱턱입니다. 먹는 것도 잘못 씹어 먹고 많이 불편해 가지고. 민형규 씨가 가장 그 불편함을 호소한 것은 바로 주걱턱입니다. 어, 턱은 부정교합을 고치는 양악 수술. 그리고 콧대를 오똑하게 올리면서 코끝을 자자 연골 이식을 해서 보다 오똑하고 날렵한 그런 콧대로 만들어 드렸고요 이제 눈매 교정술을 통해서 좀더 부드러운 눈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안면 윤곽술을 통해서 좀더 이렇게 좁고 슬림한 좀 매끄러운 턱선으로 바꿔 드렸고요